어, 비주얼 대박이다 와 맛있겠다 아, 숙주 골목식당 공포편에 이어 수원편도 방문한 밥쓰리 기대 기대 먼저 가장 기대했던 오리지널럭집부터 네. 고고! 채팅되던 어, 반찬을 보던 밥이리 어, 이거 대파예요 귀한 대파 김치. 와 맛있겠다. 마늘소스. 소스 치즈스. 오, 오, 완전 쎄. 쓰죠. 네, 근데 좋아하는 맛이에요. 김맛이 어, 조금. 아, 완전 매운 맛이 살아있는데요. 고기랑 한번 찍어지 아, 어울릴 것 같아. 여전히 직접 고기를 구워 주시는 사장님. 아, 맛있겠다. 된장찌개나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웃음> 아는 메뉴가 사라졌지. 아, 지글지글. 와, 비주얼 대박이다 흔히 볼수 있는 두루치기 비주얼 삼채가 빠진 대신에 각종 야채로 대체됐네요 1인분 가격은 11,000원 어, 2인분인데 양이 꽤 많은 것 같아 220g이구나 삼겹살보다 양이 더 많은데 이 정도면 정말 착한 양이네 응, 많이 튀긴다 그래 근데 난 맛있는 거 먹을 땐 튀겨도 괜찮더라 육수 한번 우려봐 <웃음> 오시야 빨면 되지 육수 우려 물이 기르면 잘 빨려요 아 그래요? 왜요? 아, 네. 아 이게 수용성 그거라서 네, 몸에도 네. 좋고 뭐. 네. 맞아요, 맞아요. 확진자들을 합리화죠. 아, 오랜만이다, 질러. 많이 먹으면 밥줄이 처럼 된다고. 왜 아, 이렇게 다니? 안주를? 아, 이거 대파김치 나 좋아하는데. 뭔들안 좋아해? 헐, 뺏었다. 지금 요새 대파가 꽃대가 올라올 시즌이라서 그 부분은 좀 질긴 것 같아. 이게 맛있는 맛있는 진짜 김치는 맛있다. 김치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근데 계속 구워주기로 하신 거예요? 어, 거의당 네. <웃음> 방성으로 확인하라고. 고기 다 익은 거 아니에요? 고기 아직 안 익었어요. 아직 안 <웃음> 네. 주면 네. <웃음> 면안 돼요. 아 네. 네. 아직 안 익었죠? 네. <웃음> 와 맛있겠다. 배가 고파 반찬으로 허기를 채우는 밥 쓰리. 맛있게 익어줘, 음? 얻는 맛있네. 음. 왜 반찬 가게를 하시려고 했는지 아주 이해가 됐다고. 뒷맛이 개운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기본 차네. 텁텁한 잔여운 없이 집밥 같은 깊이감이 있었다고 점 PD가 말하네요. 안 익었나? 여전히 어렵네요. 빨간색이라 <웃음> 감자를 일단 밑에 제일 늦게 익으니까 오유 감자 룸지 이렇게. 에비털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숙주, 얘네들은 빨리 익으니까. 아, 감자를 오리 기름에 이렇게 튀기듯이. 어, 이거 맛있겠어. 익었어, 익었어. 약간 서걱거리긴 할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일단. 그냥 감자만. 그냥 <웃음> 감자만. 안 쪄요, 살. 감자요? 네. 감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튀는데 압력요 그럼요. 감자는 안 찢어. 먹는 내가 찢어. 원래 입에 맛있으면 땡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 숙주. 익었어, 익었어. 음. 입안에 느껴지는 기름의 맛. 어, 마늘 소스도 찍어볼까? 진짜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느끼함이 하나도 없이 이 오리고기 특유의 그런 맛있는 맛만 살려줘 느끼함은 날리고 고소함만 남았어 이건 겨자 소스인데 약간 얘도 좀센 편이거든 간이 감자탕집 음. 그 소스 어, 이것도 괜찮아 어, 이 소스 너무 맛있는데요? 마늘은 진짜... 사랑이지 찍어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음, 맛있지? 되게 강하다 응 매워 아, 사장님 너무 착하신 것 같아 어, 정말 성품이 사장님 성품이 엄청 좋으시군요. 사장님의 정이 더해져서 평범한 음. 오리 주물럭이 특별해지는 진짜 비법이 아닐까요? 전반적으로는 음. 평범했습니다. 음. 맹골로 먹었을 때는 약간 좀 심심한 제육볶음 느낌이었는데 이게 소스가 들어가니까 입안에서 그 강력한 자극이 떡도 맛있네. 큰걸 <웃음> 발견했어. <웃음> 음. 이게 오리 양념 자체가 강하지 않고 되게 좀 대중적이게 무난하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맵지 않게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색깔은 빨간데 전혀 맵거나 짜거나 뭐 그런 거 없고 아, 달거나. 응, 달거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맛을 위해서 자극적인 게 필요하면 이알쌔 맛의 마늘소스 마늘 자체의 향이 엄청 맵기 때문에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환장하겠는데 마늘 매운 맛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봤을 때이 옆에 겨자 소스가 있는 거 같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리랑 찍어 먹으면 무조건 호야 야채는 내가 봤을 땐 겨자 소스랑 어울릴 것 같아 음. 음. 야채는 이거 오리는 마늘 음? 근데 난이 알싸함이 너무 좋아 나중에 위장이 좀 아프더라고 사장님 여기 하루에 진짜 50명만 받아요? 네 봤어요 네, 네, 오직 힘들어요 음.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 집중 못해드려서 스트레스받아요 아 맞아 사장님은 네. 또 오직 응. 사람 주고 드시는데 응. 이렇게 받들려고는 거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건아니잖 솔직히 내돈지면서 그래서 그저것었어요 바로 다음 날 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네. 볶음요리의 종지부는 언제나 볶음밥이지 확실히 느끼함이 덜한 오리 기름의 효과로 정말 연세 살인밥이야 이건 일부러 고기를 많이 남겼어 볶음밥을 대하는 밥들이의 숟가락은 절대 쉬지 않는다는 것! 저 어, 응. 응. 재방문 의사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있다! 있다야! 그럼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